안녕하세요 중국어하는친구 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하는친구 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어하는친구 젤리입니다 먼저 저의 영상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다시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1년동안 미국에서 공부와 또 인턴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지 한달 정도가 지났고요 미국에는 웨스트 프로그램이라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갔다 왔는데 미국 샌디에고에서 두달 동안 어학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미국 보스톤에 있는 한 어학원 그러니까 영어 학교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한국에 왔다가 다시 3개월 동안은 샌디에고에 돌아가서 취업 준비를 하고 좀 쉬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니까 또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있구나 그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진짜 중국밖에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서도 영어 학교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중국 어학연수와 미국 어학연수가 어떻게 다른지 다음 또 동영상으로 다뤄보고 싶네요 어쩌면 중국어는 어학연수 가면 100% 되지만 미국은 아니다 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까먹고 녹화를 못해서 녹음을 해서 들려 드리는데요 화면이 없으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혼자 보기 아까웠던 풍경들을 함께 감상하시며 들어주세요 제가 중국어를 할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서도 쏠쏠하게 도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인구수 또한 엄청 많으니까요 아마 세계 어딜 가든 중국 분들을 많이 만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어느 시골 지역을 가도 중국 음식점이 있었고 중국인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능력을 키우고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만나보고자 일부러 영어 학교에서의 인턴십을 했던 건데요 이 업무 특성상 아직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영어를 배우러 미국에 오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특히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 저의 중국어가 정말 유용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중국에서 단체로 학생들이 연수를 왔고 저는 인생 최초로 40명의 중국인 앞에서 중국어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했어요. 굉장히 떨렸어요. 덜덜 떨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님은 또 동라마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학생들을 데리고 오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엄지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뿌듯했고 감사했어요 이로 인해서 저는 중국 학생들의 외국 생활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중국 학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그 학교 스텝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중국어를 할수 있어서 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미국에서의 생활에, 생활이 지쳐가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힘든 상황을 겪는 중국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저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지인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을 잠깐 동안 받으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중국 손님들이 왔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손님분들은 영어를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우리가 시킨 거니? 라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this, this 이렇게 하시면서 힘겹게 영어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또실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중국어 진짜 잘한다 고마워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어를 할줄 안다는 것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더 재밌고 진귀한 기회들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제가 짧게라도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제게 관심을 가져다 주었고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도 주셨답니다. 그래서 중국어 가능자로서 미국에 살았던 것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어디에서든 중국어를 할줄 아신다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진짜 많지만 하루하루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근황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 중국어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이나 해외 생활 아니면은 어, 해외 인턴십, 특히 이제 남의 돈을 받으면서 해외에서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채널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생각이 있어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다시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참 죄송한 마음이에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동안 건강하시고 뭐 중국어 공부하시는 거다잘 되시고 또 원하시는 일다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의 근황 계속 알려드리고 또 새로운 영상들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 누가 머리를 때린 것처럼 띵 했던 표현들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러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